사랑은 나는다 사랑은 많은데 악기는 소리 내고 그 악기의 특성을 낮춰 소리 맞춰가잖아. 근데 그 말고 들어봐, 들어봐. 나쁜 를 거기 온다고 해도 늘그 사진을 다 한다. 수업하는 게 아니야. 아, 충정이 됐네. 네, 그요한 3년도 그 다음에, 고월처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도에그다음년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나에그게음에그 다음에, 그다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그다음다그 <목소리가> 네. 뭐냐면 트리는 좋아. 뭐냐면 칠때 뭐냐면 당길 때 압력의 변화들이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. 똑같아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. 똑같아요. 근데 좋은 거는 요걸 커버해 주는 게베이스예요 희한하게. 근데 만두 좀 만족, 만하지 마세요. 네, 네, 만족하나. 아니, 만족하나. 아니, 그게, 그게 아니야. 그럼요.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. 마세요. 근데 그냥. 얄얼마매 너무 도아 손님 가위가 고 치면서. 아니, 저기, 기억도 기름고 있다고, 지금. 개인적으로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쉬운 점을 얘기해줘. 내가 원하는 거는 조금만 넣너쓰스 하는 게좋아 해준다 했잖아! 진짜! 나쁜 학생이 없는데... 빼... 해맞해. 저걸 빼가면 되니까. 네. 그때는 뭘 연습하려고? 아, 원본을 빼앗아. 아유... 그 정도는 뭐... 그냥, 그냥, 그냥, 감수하셔야죠. 제가 빼갈 거니까. 그, 그, 그, 그, 제일 중요한건 똑같은 원본이 그, 그, 그, 그, 그, 저한테 있어야 돼.